먹어. 고마워. 음, 음, 음. 냠냠 k e a magic. Take a magic. Take a m a c t a c a t e 이거 뭐해?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요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안 맞게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 가요. 잘가 토끼야 토끼가 토이요! 토이! 안녕하세요, 야 <웃음> 아까 테리가 뭐라고 했지? 몰랐어요. 음... 모르겠어요. 아까 친구들안녕 했잖아 혼자. 어. 친구친구친야친구친야 친구야. 친구친야 어너 어디서 봤어? 안나. 땋땋땋땋 꽃게 다리요. 꽃게야 꽃게. 아. 꽃게 손에 이렇게 뾰족한 게 있어요. 해리야, 요즘에 해리 호기 호기심 딱지 보잖아. 거기서 해리가 배운 거 친구들한테 알려줄까? 어봐. 응. 친구들 호기심 딱지. 네. 오늘 아도 안 와. 친하게 한번 소식을 불러 볼까요? 네. 알라라, 네. 신나지? 이건 첫 번째부터 이야기 해줄게요. 친구들 먼저 해보세요. 이야기. 나는 저는... 토끼 이야기 해주세요, 기대요. 토끼 이야기 해주세요. 좋아요. 옛날 옛날 어느 마을. 엄마토끼와 아빠토끼와 애기토끼가 살고있는데 하면 이 비슷할텐데 그러니까, 이거도같아야나요 친구들도 한마디 말해보세요 오. 다른 친구들 모여라모여라 뭐라고 해야돼? 이번엔 공룡이야기하고 좋겠어요. 공룡 이야기랑 슈퍼 이야기해주세요. 옛날 옛날 어느 음악? 둥둥둥두군 엄마 사랑 엄마 엄마. 이랑또 아빠 공룡이랑 또 할머니 공룡이랑 또 압돔 사아벌레 공룡 또 삼장 성장... 공룡이 이거 같긴 하죠? <웃음> 따따따따따 언니 궁금한 게 있어요 애기는 어떻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기는 엄마 아빠와 엄... 엄마한테 태워내고 엄마 음, 아기는 음. 결정보다 남자들 찾아야 돼요 여자들 찾고요 음? 맞죠? 혜리야 <웃음> 그랬잖아 아기는방구로뽕 음. 하고 나오는 거라고 <웃음> 아니에요 <웃음> 그러면요? 음. <웃음> 그, 원래는 그랬지만 이걸 애지방구낄때뽕 했... <웃음> 하면서 나오는 거라고 했잖아 아기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나와? 아기가 애기가 몸속을 잘 때만 밥을 잘 먹을 때 무에도 잘 먹을 때또감잠도잘먹왜 <웃음> <웃음> <웃음> 언니 졸리시죠? 안녕히 오세요